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자, 인풋 없이 아웃풋을 원하는 건이 도둑심보와 같다는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특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 결단력과 행동력을 현저히 저하시켜요. 자, 우리가 10대, 20대, 30대를 지나오면서 자신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 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직장을 나와서 처음 회사를 꾸린 시점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어, 제품 설계서만 고쳤으면서 고객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던 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자 수단을 찾고 자 실행하기 시작을 했죠. 자원봉사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재능기부 강의를 시작하고 자 손품을 팔아서 제품시연을 할수 있는 곳은 모두 물색했습니다. 자, 샘플 제품도 나눠주면서 존재를 알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음, 명확히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알고 있어요.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얻고 싶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든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저 시간을 쓰며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거에만 심취해 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과의 뾰족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자, 길어지면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지는 않고 무언가 하고 있어도 자, 오히려 내 자신이 작아지는 이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로또를 맞은 사람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픽업이 돼서 연예인이 된 사람 자운 좋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죠 자 하지만 수개월 동안 꾸준히 5천원으로 로또를 사 모았던 사람도 뚜렷한 결과치를 생각하면서 무언가 시도를 한 것이에요 알바를 하다가 연예인 제의를 받은 사람도 생계를 위해서 집 밖을 나섰던 자, 적극적인 행동을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운과 기회 시도가 버무려져 가지고 조금씩 나를 만들어 가죠 아웃풋은 철저하게 인풋이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책을 쓰고자 한다면 독학으로 할 것인지 강의를 들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 돈을 벌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 벌 것인가 오프라인 투잡으로 벌 것인지 나한테 맞는 아웃풋 도구는 무엇인지 날카로운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은 유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자, 알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절실하지만 방법을 찾는 법을 모르거나 그저 절실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와 잘될 거야는 엄연히 다르죠. 잘될 거야는 내가 오늘 시도한 노력에 부가 점수를 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그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습니까?